족시기의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참 궁금한 사실이 하나 있지. 왜 반년 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는 걸까? 영상의 소재가 다 떨어져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? 혹시 이런 건 아닐까? 콘텐츠를 만들 소재가 없어서 베라 말고 다른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시청자들이 원치 않아 해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? 아니면 콘텐츠 소재는 이미 시청자들이 다 주고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? 그러니까 통화하자고 죽같은 놈아.